들어면래있 어. 뭐 할까요? 아, 조금씩 이따가 서 조금 보 이 사람은 은 얼굴 들이대고손이로아이고 <웃음> 지금 이들목에이가주사다맞았사요얘네사목이렇게빨이봐람카이를 애들, 애들 하나씩 은 네, 하나씩 은이사람 지금은 잘 있어요 어 음, 소금 한테 야야야야이 너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정도면 손가락만 들어가면 움지 어, 그렇지. 손가락 들어갈 정도면 좀직지이 응. 정도면? 뭐야? <웃음> 아 못하겠다, 얘네. 이거, 씨. 안 해요. 해야지, 봉, 이만그면 어떡해. 아, 빨까봐. 됐다. 이 정도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? 너가 빨까봐 그래 애들 목 저거 바르고 왔는데 어 만들어 <목소리> 체리가 핑크 어머 어떡해 요 <목소리> 한마디 아, 너무 몸에 걸려 순이야 너 첫째 망고야 <목소리> 이렇게 <이러면 안 돼. 목소리> 좋겠다 엄마 잘 찍고 있어요 체리 많이 이상해? 체리. 체리. 엄마 체리. 이 정도면 됐다 아까 조그만한거 샀으면 은리조그 체리. 체어 체리. 체리. 체리. 체리. 지않 체리. 아리 체리. 그래도 좀저 약이 마를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뭐. 뭐 한두세 시간은 이렇게 어이. 하고 있어야 되는데. 못지. 아우 빼고 싶어 어떻게? 어자 그냥 그렇게. 못지. 깨달라했더니 되게 얌전해졌다. 못지 봐요. 아좀 얌전해질 경향이 있어요. 고 <웃음> 어 진짜... 아, 그렇지 손가락 들어가지고 얘 손으로 빼려고 해요 아, 근데... 못 빼요? 응. 얼굴 때문에 아못 빼? 네 절대 못 빼요 벗고 싶어가지고 아, 들고... 아, 이러고 <웃음> 네 이러고 있어요 <웃음> <그리고> 망고 지금 <웃음> 그거 못 들어가요 별 <웃음> 들어가가지고 <웃음>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가지고 아 웃겨가지고 진짜 손이 지금 뾰루퉁해 기분 안 좋아 아유 놓지야 <웃음> 왜 그래 졸려? 어 졸린가 보다 어 째려봐 화났어요 <웃음> 엄마가 내떠요 아니... 퍼러다뭐 왔어 손님? 저러다... 굴러올까 봐 아까 뛰는 거 보니까 잘 뛰던데요 뭐잘 괜찮아요 손님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? 병원 갔다 올 동안 뭐 찾기가 좀 힘들었지? 찬이가 애들 보면서, 니네 이상해, 이러는 것 같다. 쟤네들 음. <웃음> 저러다 떨어질 것 같아서. 근데, 발로 잘 잡더라요. 음. <웃음> 사료는 엄청 많이 줘가지고 사료 계속 퍼주고. 하루 10번씩 떠와서 먹었잖아. 하루 10번씩 떠와서 먹었잖아. 하루 10번씩 떠와서 먹었잖아, 사료를. 많이 먹었는데 내가 그래도 3.2킬로밖에 안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얘 몸이 말랐었던거야? 처음에? 피한다 어. 야 막. 냄새나서 어 때리려 하는데요? 아니 노란게 이 실제 순이 자꾸 피한다 순이 너무 애들 너무 웃기다 <웃음> <웃음> 망고 아유 웃겨 체리 지금 못 지는 여기 캐터웨이 <웃음> <웃음> 이제 애들 일어났는데 내카라 <웃음> 하면서도 막 싸워요 어, 죽게.